부져가야 돼봐요. 어떨 때 어떤지까지 쭉, 맞아요. 그래야 되고요. 맞아요. 맞아요. 으흠. 으흠. 으흠. 으흠. 오케이. 자, 좋아요. 씨는 뭐였죠? 으흠. 좋아요. y 절편이란 게 그럼 뭐였나요? 음. 음. 이제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른 꼴로 바꾸게 됐는데요. 다른 꼴도 한번 적어 주시겠어요? y는 음. 음. 음. 그렇지. 자, 그럼 이때 꼭지점은 어떻게 되죠? 음, 그렇죠. 자, 그럼 축은 어떻게 되죠? 좋아요.